고다기들 안녕. 자, 오늘은 기네스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각 가지 기록 항목들 중에서 1등들을 기록해 놓은 모음집인데 책에는 온갖 신기하고 황당한 종목들이 많죠. 어, 기네스북의 유래는 1951년 11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맥주를 유명한 양조회사 기네스의 사장인 휴 비버 경이 아일랜드 강도에서 태산행을 하던 중 문득 검은 가슴 물대새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새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시에는 이 의문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뭐, 기록이나 자료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기네스 사장인 휴비버경이 엉뚱하게도 이를 계기로 다양한 기록을 모은 기네스북을 구상하게 됐다고 하네요 와. 오늘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록 중더 이상 깰수 없을 것 같은 황당한 기록들을 모아서 저희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빨리 갑시다 갑 가장 길게 내밀기!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의 작가이자 코미디언인 미기 세상에서 가장 긴 혀를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에 등재되었습니다. 그의 혀 길이는 무려 10.08cm! 스프레이로 머리카락 세워 올리기! 일본의 헤어 디자이너 와타나베 카즈 히로는 모이칸 스타일로 머리카락을 가장 높게 세워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머리카락의 높이는 무려 113.5cm! 2004년 9월 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케르 일마즈는 눈으로 우유 멀리 분출하는 황당한 분야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가 분출한 우유는 무려 2.7m까지 날아갔다고 하네요. 손톱 길게 기르기. 멜빈 부스는 9m, 리 레드몬드는 1979년 이후 한 번도 깎지 않아 총 길이가 8.6m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톱이 길면 평소에 생활에 불편한 점이 정말 많을 텐데... 정말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제프 벤이라는 남자는 한 번에 2 2 7개의 티셔츠를 착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한 번에 가장 많은 티셔츠를 착용하는 기록을 세웠죠. 콜롬비아의 개그맨 호세 오르도네스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86시간 연속 9,600개에 달하는 농담을 쏟아내며 당당히 기네스에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란 서남부 파르스 지방에 거주하는 암호화지. 그는 무려 60년간 몸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아 가장 오랫동안 목욕 안 하기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오마이갓! 이 남성이 씻지 않는 이유는 청결이 병을 불러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팔의 푸시카라는 남성이 1분 동안 자기 머리를 124회 차면서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기록도 놀랐지만 더 황당한 사실은 발로 자기 머리 차기라는 대회가 실존한다는 것! 이 대회는 2003년 미국 텍사스주의 마이클로이드가 창시한 대회라고 합니다. 왜? 어렸을 적에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는 도전이죠. 입안에 빨대를 많이 넣기! 2009년 영국의 사이먼 엘모어는 400개의 빨대를 한 번에 입안에 넣고 10초간 버텨 기네스에 올랐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된 조건이 있는데 손을 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인도의 지오나 카나는 1945년 생으로 아내만 38명. 그의 자녀는 94명, 며느리가 15명. 손자는 33명으로 총 가족 인원 수는 무려 181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족 구성원 수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번외로 위험에서 기록 등재에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진작가인 타일러 슈이즈는 969시간 자그마치 40일하고도 8시간 동안 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커피나 약물을 일체 먹지 않고 이 기록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그가 잠에서 깨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얼음을 넣은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도전을 하는 동안 발열과 두통을 겪어야 했고 다리의 감각이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사실은 기네스 측이 이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전혀 잠을 자지 않았는지 확인이 어려웠고 이 도전이 너무나도 위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황당한 기록들을 네.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기네스북에 오린다고 해서 무슨 뭐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뭐 뭐 받는 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위험한 어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기네스북이 출판되면서 나오는 인쇄 일부가 기록을 세운 사람에게 돌아가기는 한답니다. 기네스북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25개 언어로 100여 개 나라에 발행을 한다고 하네요. 100여개 아, 그, 그걸 기록하는 것도 힘들게 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번에 6천만부 이상을 와, 발행한다고 하네요 6천만. 에이하, 기록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약 300달러 정도의 인세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음, 그러면 이 비네스북에 등재된다는 것은 네. 마치 오 세상 앞에 나의 뭐 작품을 공개한다 음. 뭐 나는 예술을 한다 뭐 이런 걸로도 의미가 비슷할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주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주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한편으로 오직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명광 아니겠어요. 이는 가족은 남기기가, 이름을 남기기가. 가족을 남기기가. <웃음> <웃음> <그랬잖아. 웃음> 그럼 우리 모두, 이름이라도 남겨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질겁하세요